<웃음> 메스 메스 메스. <웃음> 메스 없는데 계속 메스 찾아. <웃음> 줄 때까지. <웃음> 네, 시스템. Check on you. Don't worry about it. I told 건 용산 전자상가에 와 있는 것 <웃음> 그리고 이거 소리 맡기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오, 이건 기네 딴 종류네. 오, 거기는 거기만 아, 거기 두 개는 긴 건가 보다. 배터리 고정해야 되는 요 요건 이렇게 생겼어 요라가 있어 이 좋은데 헤라? 헤라가 없으면은 딸단한게 있어야 되 이 한번씩 긁어줘야 되는거에요? 원래 어. 긁으면 한번씩 팅팅팅팅이라고 나오거든요? 어. 일어났다 근데 다시 들어가는데 이제 한번쳐도 내가 그 까만 노트북을 이렇게 했다가 어. 이렇게 해서 우와 이렇게 우와. 먼지가 좀 쌓여 있습니다 오오오오 그렇죠? 엄청 오래된겁니다 10년 됐습니다 오. 뭔지 <웃음> 먼지. 먼지가 쌓이면은 그 열에 <웃음> 아그 악영향을 주서 스로틀링이 걸리거든요. 스로틀링? 그 온도가 높아지면은 CPU가 일을 못해요. 아 그래서 성능이 저하되는 걸 스로틀링이라고. 맞아 갑자기 엄청 뜨거워져. 음, 그, 그것도 영향 음. 음. 음. 음,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음. 해가지고 나사를 바꿔주고 음. 나사를 바꿔주고 여기 있는 이거가 여기 다시 껴지면 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교체가. 음. 야, 그 그런 원리구나. <웃음> 떼주겠어. 정밀한 클리닝을 수리 수리에 아 중간에도 있었더 아까. 면 근데 왜 오늘은 수리 수리하라고 그시앗도 지랄도 해. 까자기 <웃음> <웃음> 자기 운명을 알아버린 걸까? 어차사람 그 있으면 어서 고장난 모습 보여주지 않나요? 자기 아직 멀쩡하다고 말하는 거아 이제 이거 변경을 해줘야 되거든라뽑았 나도 교체하고 싶은데 음. 자세하게 나온 게 없어서 못 따라 입거든 이거 보고 따라 하면 되거든? <웃음> <웃음> 막간 홍보 <웃음> 이거 보세요 세상 사람들 <웃음> <듣기. 웃음> 다뜯어버려어 <웃음> 아, 비닐이 되게 딱 붙어있다 어 많이 여기 정도... 문화입니다. 합니다 진짜 좀 넣어서... 이거 만약에 문화한테말 안하고 소리센터 문화으면화가 문화가 문화가 문 1,20 들었겠다 배터리 사왔으니까 화가가 사지도 않았을걸? 거기 그러면은. 공임이라는 게 별로 없잖아요서비스센 터방문 주의그러니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The c o o k i 무서워가지고. d the back of the door. When I'm in the c o o k 다인 찍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웃음> 생활의다인 입기 전에 응. 부팅을 한번 해 봤어야 되는 거 같아. 아니야, 누 분, 누분 모험이다. <웃음> 아니야, 결국 다시 열어왔는데 불쌍해. 73%네. 우와! 우와, wow. 기 okay.